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7일날 있었던 버그 덕분에 메인 챕터 클리어 많이들 하셨나요? 바트라 군단만 클리어하면 바로 5만의 평량 입문이 가능한데 오늘은 출석 보상 및 기본 투력이 올라서 5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자동사냥 자리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동사냥은 이때까지 했던 방법과 다르고요 일명 반격사냥이란 걸할 겁니다 우선 5만은 현재 패치를 통해 각 서버 1섭에 있는 것이 아닌 격전지역이라는 곳에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버 위에 있는 이곳에서 갈수 있죠. 그리고 이곳부터는 모든 몬스터가 유저를 향해 선타를 칩니다. 몬스터가 먼저 공격하다 보니 이동 중에도 맞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자동사냥인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옵션에 들어가셔서 전투 부분에 있는 자동 반격 활성화를 즉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은 물약을 엄청 많이 챙겨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반격 사냥 자리로 가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고요 해당 자리엔 이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나선 더 많을 수 있겠죠 이 반격 사냥이라는것 자체가 자동 사냥 버튼은 누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몹이 선타를 친다는 걸 이용해서 내 캐릭터는 가만히 있고 몬스터가 공격해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식으로 잡는게 반격자동사냥입니다. 우선 오늘 보여드릴것은 오만의 찬 농가와 오만의 언덕 이곳에서 할수있는 혼자서 사냥할수있는 이 반격자동사냥 자리를 보여드릴텐데요. 우선 제가 제일 애용하는 자리인 이 오만의 찬 농가와 오만의 가도로 가는 이 다리쪽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딱 한마리 젠이 되는데 정확히 딱한 마리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자리는 데빌 체이서를 자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데빌 체이서를 쓰다 보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 반격 자동 사냥은 결국 자기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투에 보이는 이 자동 전투 복귀 거리와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지정한 이 자리로 어느 위치로 가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해당 현상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킬 하나를 마력 화살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은맨 처음 있던 자리로 이동이 됩니다 아까 보셨죠? 자동자리로 이동하는 거 이런 특성 덕분에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사냥할 수있고요 우선 이 자리 한곳이랑 또 한자리가 여기 이것 5만 가도로 가는 넘어가는 이... 삼각자리라 해야 되나? 여기 상거리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자동사냥 돌리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이 자동사냥 열차에 태우셔도 됩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자, 정확히 위치가 이곳이고요. 여기 상거리에 가는 부분에서 6시 방향이 있습니다. 이 돌과 여기 울타리 가운데에 있어 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확히 오크전사 한 마리만 이렇게 오게 됩니다 가끔 여기 뒤에 정찰 돌고 있던 이 오만 거대 궁수가 거대 궁수가 아니라도 여기 계속 두세 마리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여기 돌고 있죠 이한 마리가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말고는 계속 이렇게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도 아주 유용한 자리고요 그리고 또 있는 자리들이 맵맨 끝에 있습니다 이오만의찬 농가에서 맵의 맨 끝에 있는 이 6시 방향과 이 7시, 8시 자리 여기가 나주 꿀자리죠 근데 저두 자리는 워낙 많이 알려진 자리라서 항상 자리가 있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6시 방향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속진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이 맵의 맨 끝으로 가시면 되구요 아 이미 손님이 와 계시네요 이 구석 자리 있으면은 여기 있던 이 한마리가 저를 때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죠 지금 이분을 보시면 딱 여기 중간에서 두마리를 노린 것 같습니다 이분도 반격사냥 중이시네요 두마리를 노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한마리씩 밖에 못먹죠 대충 매너로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데 가시는 것도 하나의 매너입니다 이 자리와 원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여기 돌 구석에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그냥 자동사냥 버튼 누르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새벽 때 시간에 오시면은 아마 자리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와 여기 구석자리 여기는 원거리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마 근거리분들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다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8시, 7시 자리 여 끝자리도 되게 좋은 자리에요 공수만 한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 맵 끝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 막다른 길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중앙자리에 공수가 소환이 되고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자동사냥 버튼을 켜놔도 요 밑에 있는 한마리와 여기 한마리만 왔다갔다 하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전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이미 설정에서 어 복귀거리를 30미터로 해주시면 은더 뭐 멀리 가지 않고 여기 두 개만 왔다갔다 하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여기 마을 예전에 마을이었던 부분이었죠. 이 마을 부분에 3시 방향에 가면은 이렇게 큰 집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오는 자리요. 이 자리는, 어, 여기, 뭐라 해야 되지? 네임드가 아니고, 정해 몬스터, 오크 궁수를 찍고 오시면은, 바로 여기 옆자리로 오게 될 텐데, 여기 옆자리에서 밑으로 좀만 내려오면은, 여기 일반 또 반격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씩 잡으셔도 되고요 정해작 하실 분들은, 이 초에 여기에 짱 박아 두셔도 됩니다. 음 정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분에서 5분 사이에 젠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거의 1분안에 젠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면 몹이 공격을 안해요 정확히 몹이 나오는 곳에 있어야 저를 공격하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자리를 빼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캐릭터 세워두고 이제 다른 일 보시거나 자러 가거나 하는데 아무리 돌아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저도 자리를 뺏어야겠죠 때는 정확히 몹이 젠 되는 위치에 있으면 자리를 뺏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한 마리 잡고 과연 두번째 나올때도 저를 먼저 때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오자마자 저를 먼저 때렸네요 역시 정확히 제 위치에 있으면 저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려드린 위치는 여기 마을처럼 보이는 이곳에 있는 요 다리 지나가는 쪽한개 그리고 6시 맨 끝에 있는 이 자리 한 개. 그리고 7시 방향 한개 그리고 여기 가도로 가는 다리에서 6시 방향 이쪽 그리고 지금 마지막 여기 마을에 있는 이 자리 총 5가지의 자리를 보여드렸습니다 1탄으로 농가 자리 알아봤고요 다음 2탄에서 언덕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